왕초보 비즈니스 유튜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떡성 영상 제작을 위해서 채널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러브 유튜브 컨설턴트 김윤종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탭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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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정수익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정수익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를 살펴보면 은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수, 노출수, 노출클릭률,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예상수익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페이지에서는요 채널의 동영상의 실적과 관련된 핵심 요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 추정 수익, 그리고 이 시간 인기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시청시간은 시청 누적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시간이 길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는요 기간 동안 늘어난 구독자의 수를 알려주고 있고요 추정 수익은 기간 동안 늘어난 추정 수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기 동영상은요 현재 내 채널에서 인기 탑10 동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요 페이지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잘 상단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시면 기간을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일 28일 90일 1년 365일 그리고 연도별로도 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월별로도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을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0일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난 90일 동안에 채널의 조회수는 42338회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보시면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회수는 42,000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시청 누적 시간은 약 1900시간 정도 시청을 했고 구독자 수는 339명이 증가를 했고 추정 수익은 약 92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커서를 갖다 올려놓으시면 그 날에 발생한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런 3자, 2자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날 업로드한 동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로 보시면 이 시간 인기 동영상 탑10, 내 채널의 탑10 인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시간과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90일 동안에 이 영상이 2584회의 조회수를 발생했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3분 16초고요. 3분 16초는 이 영상의 41.7%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요. 밑에 보시면 요건 1분 40초 밖에 안되는데 5 2 7예요 밑에도 보시면 1분 23초인데 5 1 7예요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유튜브에서는 더 좋아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지수는요 보통 20%에서 30% 정도면 보통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40%면 아 괜찮은 영상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45% 이상 되는 영상이면 이건 대박 영상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현재 업데이트 중이고요 현재 구독자는 6,554명이고 지난 48시간 동안의 조회수는 769회 조회수가 있었고 데이터의 추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현재 인기 영상을 탑3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최신 동영상 이거는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102회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4분 5초가 되는 거고요 최대 동시 시청사는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이브 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라이브 영상은 최대 동시 시청자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화살표 눌러보면 그 전에 올렸던 거, 또그 전에 올렸던 거, 그 전에 올렸던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달 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